안녕하세요, 디클루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해서 드실 수 있는 호박전을 한번 해보는데요. 음, 호박전은 아이들 반찬도 좋고요. 뭐 어르신들도 당연히 좋아하고요. 제가 막걸리는 잘 먹지는 않지만 맥주를 좋아하는 편인데 막걸리 먹을 때도 이거 호박전을 같이 해서 먹으면 아주 참 맛있더라고요. 호박을 좀 얇게 준비해서 먼저 썰어 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그랗게 호박전을 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 채를 썰어서 다른 야채와 함께 호박전을 만드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냥 동그란 호박전은 좀 많이도 먹어봤고 약간 저는 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조금 물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야채랑 해서 같이 호박전 해 먹으면 색깔도 좋고 식감도 좋고 음 되게 더 그냥 동그란 것보다는 더난은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호박전은 다른 야채들과 함께 채를 썰어서 하는 영상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홍당무도 채를 얇게 썰어 주고요 국민 식재료인 파는 뭐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음, 호박전에도 파 얇게 똑같이 채를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자세 가지 야 채소를 다 썰어서 한 곳에 모아주고요. 소금으로 밑간을 살살 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 주고요 벌써부터 색깔이 좀 이쁘지 않나요? 그냥 동그란 거보다 달걀을 다 하나 경쾌하게 깨서 하나 넣어 주고요 음, 잘 섞어 줍니다 지들끼리 싸우지 않게 아주 잘 섞어 주는 거죠 잘 섞었으면 마지막에 지각대장인 밀가루를 넣고 또 한번 잘 섞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거죠 뭐할게 없죠 뭐. 야채 채 썰고 소금 한 밑간 하고 계란 넣고 밀가루 넣고 그러면 이제 팬에 불을 올리고 그럼 다 이제 호박전은 끝난 거라고도 봐도 됩니다 약간 동그랑땡보다는 조금 크고 너무 또 크지 않게 그러니까 한입 먹었을 때 괜찮은 정도 사이즈로 붙여주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다 하다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눌러진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보다 조금 더 작게서 해 하는 게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좀 커져버리니까 너무 빈대떡 같기도 하고 조그만게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 잘 익게 프라이팬을 앞뒤로 흔들어주면서 달래가면서 이쁘게 맛있게 익으라고 잘 붙여줍니다. 소리 들리시죠? 벌써부터 침이 보이네요. 캐서서 하니까 색깔도 이쁘고 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너무 커졌죠 처음에 생각할 때 조금 작게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플레이팅 한번 합니다 어, 플레이팅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대충 대충 해도 나도 원래 색깔이 이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색깔도 좋고 맛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채 썰어서 만든 호박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